자 하세요 네. 자, 미창에 화재 네. 이거면 돼요? 저 정도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? 어, 됐다 어, 왔네요 이게 감지를 하고 있는 거고 네. 연기 입자고 맞으면 화재가 터지면 링으로 돌아요 어... 아, 링으로 돌아요? 자 이렇게요? 예 돌았어요 이제 화재가 아. 터진 거예요 그렇죠, 음, 지금 음. 이제 우리가 경고음 정지를 해놨으니까 경고가 안올 거고 그렇지. 예. 어, 저 미창 알용 수신기입니다. 무선이구요. 네. 예. 요요 화재 수신기가 어, 이게 무선입니다. 무선으로 돼서 여기 이 배터리가 있고 여기 사이 보면 아주 홀이 어, 미세하게 이렇게 부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. 10년간 배터리가 운영이 된다고 그러고 화재가 감지가 되면 여기에 LED가 이렇게 원형해서 들어고 있습니다. 우리 그 연구소에서 연동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. 어, 중계기가 여기에 아 껍데기를 까놨는데 예. 예, 껍데기가 원래는 이렇게 닫히죠. 예, 중계기가 중간에 부선으로 수신을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자 전통시장 에, 이렇게 하여튼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